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6월 한달 동안 책 출판기념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저희도 300분 가까이 커피 쿠폰을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음, 10년 동안 어, 많은 방송국을 거치면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SBS CNBC 뭐엠머니 매일경제TV죠 그리고 팍스 v 어 그리고 MTN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 TV 그리고 그다음 서울경제 TV까지 모든 방송국을 두루두루 하면서 또 많은 팬들 팬분들이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.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에 이런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자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.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더 좋은 콘텐츠 또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도 현재 연구 중입니다 어,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 준비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주식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